<웃음> 지난 시간에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료가 가진 그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과 비교해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났나 하는 측면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고넬료를 누가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을 치하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되는 동안 예루살렘 사도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주님이 그 높이 되실 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차서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역적으로 꽤먼 거리인데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대로 이제 사도들이 성신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차서 있게 이제 사마리아, 온유대, 사마리아,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공생의 동안에는 사실 그의 사역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국한되어 있었죠. 어, 그런데 그 구속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할, 예루살렘의 그 위치, 그런 독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기, 다 이루기까지는 그 안에서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 어, 약속하신 대로 송신을 보내셔서,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내 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음, 아브라함의 참된 씨가 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말대로 이제 전 세계를 복무하는 그런 일의 일이 이제, 이제 사도들 사역으로부터 쭉 이어져 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소개하는 중에 이제 고넬류가 등장하는 거죠. 고넬료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봤지만. 로마 아, 군대 백부장. 가이사랴가 당시 그, 어, 유대 통치의 그 수부가 있는, 그 총독부가 있는, 요새 말로, 우리, 저희, 어, 외정시대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조선 총독부가 여기 광화문 앞에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리아에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리아에 무려 한 5,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100명의 그 군대 장, 군대원의 장관으로 고넬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넬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고넬류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됐는지, 예,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근데 드러난 걸 통해서 그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참 일반 유대인들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아,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음. 물론, 일반, 저, 구약에 그 충실한 신자로서의 모습이라고는 할수 있어요. 구약. 그리도 아직 성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미한 게시의 빛 아래에서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들을 다 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존 뒤에 그 교육 철학이 다 들어와서 이제 인생들은 다 원래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위에 어떻게 그려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람이 사람 되게 살게 하고 온 인류의 한 구성분자로서 어떻게 잘살수 있게 하는가. 그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고 나서 그런 교육 철학이 들어와서 지배했습니다. 김홍정 목사님이 이제 그 부분도 인간과 죄에서 그 부분을 다 이미 다루셨어요. 아무튼, 그, 그런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도 다그 서구의 그런, 어, 인본주의의 교육 철학의 기초에서 다 들어온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인됨과 그, 성향을 염두에 두지 않은 교육 철학이 된 거죠. 로마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육은 헬라, 헬라 철학에 기초한 헬라 교육 철학, 교육학 교육 철학에 근거한 그런, 어,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속에서는 힘이, 힘이 진리고 힘이 그, 그 사람의 모든 사람됨을 그,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되는 거죠.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지식을 풍부하게 가져갖고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로마 군대그 백부장이 되려고 하면 그런 정신이 투철해야 되고 특히 또 로마 당신은 그 가이사를 시절을 말이죠. 시절을 신처럼 여겨, 여겨서 숭배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대, 로마 군대에 그, 특히, 이제, 원론에 의한 군대가 아니고, 로마, 그, 시저에가 보낸 그런 군대는 군대에 속한 군인들이야말로 더 철저하게 그런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 교육 철학의 근거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 히브리 사상을 받고 그는 달라진 것입니다. 철저히 계층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철저히 그 수직적인 사회 속에서 수평적인 주님의 수평케 하시는 은혜를 입고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 언제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 주님을 <웃음> 알고 나서 자신의 이전에 누리던 모든 영광, 지위, 이런 것들은 전혀 개시한는 황제 숭배, 승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있었고,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 탐욕적인 것에서 다 벗어나 있었고, 이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써서, 이제 종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 나라의 진정과 관련해서 같이 숙고하는 그런 위치로, 위치가 된 겁니다. 얼마든지 지배하고, 저기, 수직적으로 지시해가지고 할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모,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지금 구속사의 진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그 진전 안에서 더 나아가기를 바란 그런 내용들이 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요. 그가 이제 저기 종절들을 그요파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면서 물론 신비한 체험을 하긴 했지만 그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일을 그 보내면서 한말 중에 그의 그런 사상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이게 사람이 그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 옛 사람의 안에서 굉장히 영광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번영할 수 있고 자기 안위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그런 거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기, 지위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보를 찾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 이 지금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우리 선대의 그 신자 신단 신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회. 그, 그런, 인간됨 속에, 그,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신학이 발전되어 있고, 뭐, 가장 성, 경이더 밝히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그, 그, 사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분명하게 더 드러나 있는 시점인데, 이런 속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뭘 좀, 지위를 얻어갖고, 부를 얻어가지고, 또, 뭐 학식을 더해서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 같으면 군대 가면 다다 사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더 신앙으로 서야 되는데 이 로마 백부장을 생각하면 더 서서 주님께 온전한 교육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인간답게 신성, 그 영성이 있게 말이죠.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 꿈을 실현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아니고요.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구속사의 진정 가운데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위해서 일반 교육도 받는 건데, 일반 교육의 한계도 알고, 그 목표도 알고, 거기서 뛰어넘어서, 이제 그 일반 교육이 목표하는 게, 대로가 아니라, 일반 교육이 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 그 수단들을 잘 제대로 써가지고, 제대로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됨을 나타내고, 철학을 나타내 기독교인의 바른 철학을 나타내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최근 100년간 지난 1,900년 동안 발전한 신학보다도 더 뛰어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 뛰어난 신학과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해가지고, 이제 인생이 안 풀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인생이 안 풀어지는 거는 주님 앞에서 그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관계라는 말을 맨날 쓰잖아요. 예?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관계라는 말에 어원이 말에요 원래는 이 관자가 빗장관자예요. 빗장관 이게 요새 관자, 요새의 그 만리장성 같은 그렇게 그 그런 성을 쌓고 중간 중간에 문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 그거 이제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탄한 대로 세우지만, 그거 언제든지 차단하면 누구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이 그런, 어, 출입문들을 다 만들어 놓죠. 그, 뭐,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그, 문비장을 딱 걸쳤는데, 그게 요새, 요새끼리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 튼튼하게 방어를 한다는 측면에서 관계예요. 근데 그 말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좀 말이 바뀌어가지고 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그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표현할 때그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저기 군사적인 용어지만 그게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연결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 나라 군사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성전에서 성전으로 그러려면 그 세상 교육 철학이 아닌 하나님 나라 교육 철학의 근거에서 말이죠. 그걸 철저히 그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덕으로 무장하고 그뭐 그 그래 그래 가지고 서로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해놓으면 빗장을 다 풀어놓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놓고 요새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로만 세상은 다 뭐, 다 한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영광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자기, 자기 속에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고, 그게 신자가 아니죠. 신자의 관계는 이전에 그런 그, 힘을 힘을 세워가지고 자기 안위와 번영과 행복, 자기 꿈을 실현 하려고 했던 그런 관계에서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는 진짜 머리 대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의, 주님의 지식, 주님의 지혜, 주님 이걸로 똘똘 뭉쳐져 있는 관계예요. 그, 그게 성도의 그 안에서 그게 저 기독교가 학교잖아요. 기독교 학교라고, 주일 학교라고 해러잖아요 우리, 이게 주일 예배적 성격도 있지만, 주일 학교적 성격도 있어요. 뭐, 여기 병원의 성격도 있죠. 뭐, 여기 와서 치유받으니까. 또, 여기서 또, 저희, 죄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으니까, 교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르칠 교자에다가 길을 육자거든요. 그러면 잘 가르쳐서 길르는 거지. 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르고 완전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죠그 말로만이 아니라 뭐 여기 모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흩어졌어도 그게 서로 궁금하고 그, 그 사랑이 잘 구현되는지 관심이 있고 그게 진짜 완전한 관계 아니에요 하늘나라 관계 그게 요새와 같은 거죠 주님이 또 거기서 군, 군대 장관으로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미혹이 와도요 그 전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 혼자가 아니라 교회로도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드러낸 그새 사람이라면 그걸 하는 게새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뭐이 세상 교육의 한계를 알아서 미국의 그 어떤 교단들은 홈홈 홈스, 스쿨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 지도자가 될수 없어요. 그런 그런 식의 가르침도 베푸는 거지. 이 세상 교육의 한계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 세상 것도 취하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좀 배우고, 이래가지고 좀더 사람답게 살지. 이건 진짜 두길보기두 마음을 품는 것 같아.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를 하나도 안 받고, 자기 괴로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런, 혼인 대상자도 그런 사람 찾고. 그런 게다 없어도요, 진짜 머리 대신 주님을 주로 알고, 예? 그 안에서 진짜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을 향해서 자신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 받은 것을 그 가까운 사람에게 가르치고 말.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증거하고. 그게 신자의 삶아. 신자의 삶. 모였을 때는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흩어져서는 증거하고 말이에요. 예? 그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 전염병 돌면 뭐 꼭꼭 숨어가지고 목숨 부지하는 게잘 사는 겁니까? 그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고넬료를 보면. 고넬료 시대에 얼마나 그 상황이 그, 그렇, 그렇습니까? 아주, 로마 시대의 그 상황. 그런데 전혀, 어,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고, 경건한 모습. 예? 단순히 그냥 환상 보고 그냥 뭐가 맨날 신비주의로 뭘 추구하고, 어, 그러고 무슨 음성이나 들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려고 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짜 나누려고 한 사람이에요. 온 집안 식구들하고 나누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군대 백부장으로서의 목적이 없고요. 그가. 사회에 나가서 뭐, 영광을 얻는데 목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교육 방식, 교육 목표, 그런 그 것들을 다 벗어난 사람 세상 세상에서는 교육을 잘 받으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는 기술자들이 되는 거죠.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공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육공학, 공학을 가르치면 건축공학, 그 공학을 가르치면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교육 엔지니어가 되는 거고 건축 엔지니어가 되는 거고 환경 엔지니어가 되는 거고 그래요. 환경 공학을 하고. 그러니까 학 자체를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학하고 교육학하고 교육 과학하고 달라요. 그리고 교육 심리학도 또 달라. 그 교육 심리학은 뭡니까? 인간의 행동을 교육 받는 사람들의 행동을 잘 살펴 가지고 그 자, 제대로 교육 받게 하는 그, 그런 기술이잖아요. 교육 그 신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되죠. 이 한시적인 영광을 추구하면 안 돼.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그게 생명 있는 사람 중생한 사람의 태도예요. 목표. 지금 지금. 로마 교육을 받았지만 고넬료는 전혀 거기 그그 그 교육에 영향을 꺼내서 벗어나 있는 입니다 전혀 다르다. 지금 우리 2000년 뒤에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신학이 그만큼 발전하고 밝히 드러나 있는 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그 다시 뭐 기술자들 만들어 가지고 배부르게 잘 살게 합니까? 진짜, 진, 진짜 환경을 배운 분이요. 지금 이 지, 지구가 이게 지금 온도, 온도 조절 장치가 망가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기,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인간들이. 너무 그 수천 년간 써온 그 양보다 지금 최근에 한 1,200년 동안 써온 그 양이 더 많아요. 소비한 게. 하나님이 주신 걸. 그러니까 이, 뭐, 온갖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다나 그러니까 이 지구가 1도 올라가는데 수백년, 수천년 걸렸던 것이 지금은 몇십년으로 줄어들어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걸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진짜 이웃사랑을 하는 것 사람 됨문에 본분을 취해가는 그게 진짜 환경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로.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그걸 잘 알아가지고 자기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걸 연기, 연, 연장을 시켜가지고 남은 자들을 더 불러 모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심판이 빨라지면 얼마나 그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어 아이 그 그건 그거고 뭐 나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게더 즐겁고 지금 내가 편한 게더뭐 환경이고 뭐 그건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고 교육도 뭐 인본주의 교육도 다 필요하지 이런 이런 식으로 그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교사가 돼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만 그러면 그,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에 공무원이 돼가지고 아니 군인이야. 지금 공무원 아주 최상, 공무원이 아주 지상 최고의 그런 직업인 것처럼 돼가지고, 그, 그리, 기독교인들이 공무원이 못 돼가지고 안 다리고, 공무원된 신랑감을 못 만나서 안 다리고. 그, 그게 아니, 잖아요 그거 없어도 그런 걸 해야 돼. 아무튼, 이 고넬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헛다리 붙잡고 있는 거죠. 괜히 자기가 할수 없는 것을 꾸며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 지내라고 주신 것들 가지고 그걸 잘 보이려고만 하는 예? 아, 시간 되면 와서 폼 잡고 기도만 하고 예? 때 되면 와서 딱 예배 제사를 드리고 아주 뭐월 뭐 초에 드리고 월 중간에 드리고 월 말에 드리고 예? 그거 잘 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해죠. 그 헛다리 잡는 일만 한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해. 하나님 나라 교육을 받는 사람은요, 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그그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잘 써야 되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진짜 그그 글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창조에서 그 영광을 잘 나타내 그뭐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경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 다 그걸 가지고 뭘 얼마를 남기고 내가 배가 부르고 뭐 좋은 집 살고 지금은 전국이 지금 부동산 전부 전 국민 공인중개사와 하고 되, 되고 있는데 부동산 학을 본 원래 공부해보면 그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투기 때문에 그 지식을 몰라서 내가 돈을 못번다생각 지식 미리 알아가지고 빨리 남못 보는 거 봐가지고 돈 벌려고 그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 교육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로마 백부장의 위치에서 다내려놓습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게뭐가 언어를 어떻게 조심해서 이 치밀하게 관계를 맺는가 이내 안에서부터 아내와 그리토와의 그 관계를 잘 나타내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대하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수직적 관계지만 진정한 수직의 관계가 뭔지 그 기독교인이 보여줘야 될 사람들은 아니죠. 진정한 존경이 뭔지 수평적인 관계이지만, 그니까 그걸,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이 다 수직, 수평적 관계에 맺었어.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마라. 어, 이런 식이에요. 너 지식 안다고 잘난 척 하지 마. 이, 이게, 이게 신자입니까? 신자 아니에요, 사실. 진짜 존중할 줄, 악한 권세도 존중하라 그랬는데,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시간, 장소, 그 나이, 위치, 직위, 직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죄의 그 깊이가 달라요. 죄의 깊이가 달라요. 내가 오랫동안 교육 신앙을 받았다. 그만큼 그 살지 않으면 그만큼 죄의 깊이가 더한 거. 이 교육 청장이 교육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도덕 선생이 도덕 가지고 자기 배만 부르고 있으면, 그게,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 짐승이지? 그러니까 가장 극명하게 인격적으로 보여야 될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다 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 부장님은 그런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인데도, 다내려놨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이제 신앙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걸 구속사가 진전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전되고 있고 어떻게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더 확장돼 나가고 있고 전진돼 나가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원더구에 저산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진짜 관심은 뭔가 참 고넬루의 신앙은 기예요 그런데 그것, 그것으로 다된게 아닙니다 그는 구속사 안에서 자라가야 할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또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니까 그그 그 소원을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거죠. 에? 지식도 그렇고 독성도 그 그렇고 모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소원이 뭡니까? 그렇게 소원이 있는 자를 더 누려가게 하시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 주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은혜를 누리는 언약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그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씨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하시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8장 18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내가 그러면 분명히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거죠 시를 받았으면 열매를,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의 기운을 빼앗기는 일을 다 차단을 해야지 세상의 실악과, 뭐, 저 저기, 저기, 세상의 그, 일락, 예? 그런 것들 제어해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거 다 취하고 말이에요. 예? 자기 행복, 자기 먹을 것다 취해가면서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으면 스스로 삼가죠. 스스로 삼가면 있는 것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돼요. 삼 가지 않는 사람들, 삶이 안 변하는 사람들, 습관이 안 변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긴다. 고넬료가 은혜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당대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고, 진짜 세상의 그 소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금메달 받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 1등 되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물, 물론, 뭐, 금메달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분, 다양하게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몸으로도 그 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걸 잘 드러내 보이는 것도 그, 그, 그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이 그그 그,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전히 내 미래를 보장받고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죠.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보통 습관으로 기도하는 시간인 그 오후 3시, 즉, 대낮에 고넬류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저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누가가 명확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진실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꿈속에서 뭐 시간도 알지는 못하는데 뭐 환상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음성을 들려주고 이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성도 깨어있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이 이루어졌다 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병자들도 그 저기 환상 볼수 있고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 다르다는 하걸 보여주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부르짖는 부르는 소리에 신적 위험을 느끼고서 주여 무슨 일이니가 하였는데 이는 주를 알아보았다는 의미보다는 신적인 어미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사본에서는 이 주여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번역 과정에서 이게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튼 뭐잘 알기 쉽도록 한 것인데 뭐 주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명, 명, 명백하게 드러난 말씀 계시와 그 행위 계시를 통해서 그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건데 그걸 알고 아는 토대에서 어떤 일이 경험될 때 이게 아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확신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뭘 보면 이게 하나님인지 그냥 저기 산신령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에? 그때 아무튼 주의 사자인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였습니다. 주님의 신적 권위 앞에 두려워하는 터에 평소에 저가 구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그에 대한 응답을 내리신다 하고 안심하도록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기도도 했고 또 구제도 한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알미니안들은 이걸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갈 길을 다 보여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사람 됨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잘 보여가지고 기도하는 걸잘 보여서 주님 앞에 인정 받아갖고 뭘 하려는 게 아니고 구제하는 걸 보여가지고 더 풍성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주님의 생명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런 주님과의 소통과 이웃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주님이 보셨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게 진짜 주님인 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가장, 그가, 어, 그, 복 저기,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다 외형으로 보이고 있었는데, 그걸 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가장 평안함, 예? 그 가장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그냥 너 내가 40일 금식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어서 이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칭찬할 때 쓰시는 그 방식입니다. 아무튼 고넬료로서는늘 하나님께 대해 소원이 있었는데 그의 응답되는 일이라는 것을 밝혀서 신적인 엄무 앞에 두려워하는 그로와야금 안심하고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더욱 큰 일을 맡기시려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에게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요파의 사람들을 보내 해변 가까이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고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를 부르라고 지시하는지에 대해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지만 10장 22절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건데요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려 하느니라 한 것과 그 후에 고넬료가 청함을 받아온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것 그리고 그에 대해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한 말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의한 이방인의 구원과 그들과 하나 된 것, 그리고 사도들의 역할, 아울러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성신을 주신다 하는 내용 등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뭘 말하시는 것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내 인생 행보와 관련해 갖고 뭘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전진됩니까? 그게 어떻게 저기 완성됩니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아는 사람이니까 구약이 진정으로 목표하는 게 뭔지 아는가? 지금 구속사가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나아가야 될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개인의 행복과 영달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일러줄 때 얼마나 기포,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취해가고 할 일을 아, 아, 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되고 말? 이게 이게 나타나져야 이제 이제 이런 토대 위에서 이, 저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할거 아니야?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아서 일한다. 그 일의 결과가 이렇다. 이미 이전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까. 그러니까 한백 부장의 개인의 소원을 이루려고, 개인의 미래를 들으려고, 이게, 이게, 그런 걸쓸 수가 없어요. 그런 소원은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알, 알아듣고, 어떻게 진전돼서 완성돼 갑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일꾼을 보내셔서, 그 아직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단순히 신앙의 덕성과 인격만 좋았던 게 아니고요 이방인으로서 구속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심미하게나마 연결되는 소원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의 도구로 수임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자에게.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진 자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이제, 대적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구속사의 진행과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을 듣고 실행할 거 아니에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죠? 그런 일에 자신에 들여서 쓰이려고 하는 사람을 쓰실 거 아니에요. 맨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자기 개인의 행복,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그럼 주, 지금 주려고 해도 못 받아요. 줘도 못 받는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교통을 해야 되는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까? 안 줘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멍청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을 다 하신다고. 저게, 저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안위를 도모하는 건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신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주님께서는 하실 일을 천사를 통해 다 하시지 않고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말씀만 맞으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하시는가? 누 직접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을 보내가지고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절차를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가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사울에게는 친히 환상 중에 가르치시면서 왜 저로 하여금 아나니아의 지도를 받게 했는가 이는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일들을 직접 당사자들이 할수 있게 하시는 배려인 거지.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선물로 주신 목사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그러면 직접 다 말씀하실 것 같으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지. 다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냥 직접 산으로 들러 가 가지고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따라가죠. 진짜 하나님이 왜뭐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다 교회론을 보면서 다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는가? 왜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가정에 머리를 두시는가? 에? 사회에서 왜 지도자로 만드시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보고 또 듣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일을 보고 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비는 말하기를 하늘의 지혜와 빛의 조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슴지 말고 인간의 음 외적인 음성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이런 질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니다 우리가 이디오피아 4시의 경우도 봤잖아요. 에? 집사 빌립 집사의 얘기를 그 일개 일개의 그 나라의 지도자가 말이 엄청난 지도자가 듣는 거예요. 불러서 교만한 인생들은. 상대적으로 항상 생각해요. 아, 누가 더큰 자같이 뵈면 그 사람은 더큰 소리가 들릴 줄 알고 그 사람 무시하고 수직적인 사고죠. <웃음> 내가 하나님께 다 들어서 은혜 받아서 누렸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럴 거야. 이 교회에서 목사가 뭐라고 해도 끄떡떡 안. 내가 은혜를 누리면 다되지다 구원받았어. 다 교회에 속해 있다. 가정에서도 말이죠. 그, 가정에서도 그, 사람, 사실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극히 뭐한 5% 내야 된 사람이나 뭐 내세울 게 있겠지. 예, 지식도 있고, 부도 있고, 예? 명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왜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시기에서 그래요. 시기하니까. 내가 너보다 달랐는데, 내가 홀수할 수 없이 여기 있으니까 있는 거지. <웃음> 아무튼,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누가 와서 얘기해도, 뭐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 어부 아니에요. 로마 백부장이 지식적으로나 뭐, 뭐 교육받은 정도로나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에 있는 사람 소리를. 음. 주님께서는 일찍이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제자들을 전도행 시키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곳에서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해가는 방식을 잘 알아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죠.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교회 가면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야지, 가야 돼요. 아무튼 고넬류는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떠나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의심하거나 회의를 품지 않고 그 말씀대로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왜 이런 왜 이런 식으로 일하 시는가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마치 그런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고넬리오는 자기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하여 자초지정을 말하고 욕바로 보냈습니다. 자기 직권으로 얼마든지 명령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설명을 하였어 그렇게 했습니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갔다 와. 그 내용을 알 필요 없어. 에?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로마 백포장입니다. 말안 들으면 넌 목을 쳐버린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종이라도 너 가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얘기를 하거든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종이라도 함부로 하지 마.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종이면 뭐 배운 게 있겠습니까, 뭐. 아마 뭐 글자를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귀에 음성을 알려 줘서 그걸 할수 있게 할수 있죠. 뭐 헬라어 히브리어 모를 수도 있어요. <웃음> 그렇게 그 라틴 말만 할 수도 있고 <웃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자기 수화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여기 보, 본문에 그런 내용이 그렇게 슬쩍 지나가지만,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이따 사건 진행 속에서 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그냥 어떻게 수평적인 사고로 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아는 거 가지고 지위 가지고 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목사야. 무조건 나를 따라. 그렇게 그 에? 내가 언약의 머리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가야 됩니다. 제가 혹시 그런 얘기하면 <웃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주의를 악용하여 무슨 물건 다루듯이 수화 사람들을 다루는데, 여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의인으로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소에 은혜를 누려가는 자로서의 자태를 취해 간 겁니다. 이 종이면 사람 취급 못 받은 시대 아닙니다. 완전히 상품 취급, 노예들은 상품 취급 받았던 시대예요 전쟁 나가면 전리품으로 노예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 일을 위한 그냥 수단으로 써먹었죠. 근데 여기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권세 위치에서 가장 합법한 일을 한 거예요. 가장 수평적인 일을 한 거죠. 예? 상전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인들로 하여금 제 1순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이에요. 진정한 상전. 진정한 상전은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내가 상전으로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진정한 부모는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소화갈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먹여주고 입혀줬으니까 내말 무조건 들어야 돼. 이게, 그게 아니죠. 절대 자녀들로 하여금 제1순위로 하나님을 경외하 종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달라져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눈빛이 달라져요 고압적으로 위에서 짓 눌러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말다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 절대 하지 않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높이 되신 주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섭리하셔서 당신의 약속된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때 귀한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고넬료 또한 희미한 계시적 가르침 하에서도 실천적인 삶으로 그의 신앙을 굳게 하였습니다. 구속 역사 안에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자신을 힘껏 들여갔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편히 살 길이 있었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모습을 취해나갔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런 성, 생명의 도리를 증거하며 저들로 하여금 그 생명줄기를 붙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일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서 주께서 명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요 존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 거예요. 이 백, 백부장은 아직 성신을 받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 희미한 계시의 비단에 그 본질을 추구하고 그런데 다 받아놓고 말이죠. 여기서 머리싸움아 예? 여기서 뭐 지식자라. 그게 그 구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 앞에 가면 어미위한 심판을 받는 사람. 내가 달란트가 많든 적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장애가 있든 없든, 뭐 돈이 많든 적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언어를 주님의 언어로 쓰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언어를 쓰고 주님의 목표하신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주님께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바른 교육철학이 기독교 교육철학이 된 사람이라면 절대 높일 수 없어요. 섬기죠. 청지기. 섬기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안내하고 네? 배고픈 사람이 혹시 배고픈 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이, 그렇게 도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잘 취해 갈수 있도록. 종이 됐든지, 누가. 그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벌레 같고 짐승 같은 우리를. 그거 근데 오래 전부터 알고 있고, 에 누가 말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어. 언니. 살지 않으면요, 그 권위는 다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시적인 기적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진리 가운데 밝게 보여주신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그 완성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질서를 허락하셨잖아요. 교회. 목사와 교사 또 장로 집사 모든 사람이 다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들이지만 이 여기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다 주님과 일대일에 다그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다 통하면서 이또이 또이또 수평적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회지요. 누구는 하고, 아니, 뭐,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 뭐, 못 들은 척 하고, 예? 안 가. 책임질 일은 절대 안 가. 그게 진자입니까 신자 진짜 아니에요. 누가 앞, 누가, 저기, 누구보다 여기는 선한 일에 먼저 달리기 하는 사람이 사회에요. <웃음> 먼저. 아, 이거 내가 먼저 할 건데, 미리하셨네 다음에 나한테 기회를 주시라고.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사회지요. 그게 품이 있는 사회예요. 진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고 할지인데 주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이 시대의 도구로 쓰일지 아는 것입니다. 허탄한 생각을 다 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요구하시는 걸잘 알아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여 거룩한 도구로 수임을 받았다는 실증을 해야 돼요. 내가 실증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나 증험 내가 실천을 할때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지 실천 안 하고 소원을 가진 사람은 끝장이에요. 자기가 그 소원을 이룰 모든 기운을 다 다른 데다 뺏겨놓고 진짜 실천을 해야 될 때는. 안하는거예요나 힘없어서 못해. 그러면 안되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갈지 내일 갈지 모르잖아요. 과정이 없는 사람은 결과도 없어요. 과정이 천국인 사람이 미래에 천국이 있는거지 이미 천국은 그리 도안에 왔잖아요. 그 천국을 누려가야 돼요. 누려가는 사람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다 알면서, 예, 천국의 그 삶의 양태, 천국의 삶의 교육의 목표 다 알면서 안 하면 그 사람 은 모르는 선지자 노릇 해도 모르고 권능을 행해도 모르고, 주님 모르지 그런 사람 알 수가 없어요. 부호하게 쓰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쓰지 말고. 하나라도 깨닫게 하시는 일에 자신을 다 들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2002년도에 20년 전에 제가 46살 때한 이런 사회를 이루자고 이런 인간이 되자고 기도하겠습니다